내올 추석에는 또 홍어 헤이로 조금 해먹어보려고 좀 했어라잉 <웃음> 이건 무말랭이인데 이 무말랭이가 무치면어디져 맛있어 근데 이 무말랭이는 좀 뜨거운 물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담가놔야지 이 무날래가 안 나요 그래서 뜨거운 물 이렇게 담가 놓은 거예요 음. 도라지는 먹기 좋게 그럼 이렇게 잘잘하게 잘랐네요 음. 세번 정도 잊혀주고 세번 도라지는 이렇게 쓴맛이 나니까 소금으로 조금 넣고 조물조물 해줘야돼 끝맛을 빼는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세번정도 약간 길쭉하게 너무 짧으면 보기가 나쁘니까 이 씨를 좀 이렇게 빼줘야돼 이게 좀 금방 물르니까 한쪽 어디갔어 맞췄네 물을 좀 이렇게 부어주고 식초에 절고해야 되니까 설탕도 한 3개 정도 소금 조금 넣어주고 소금 오이랑 같이 오이랑 도라지랑 무랑 같이 절고해야 돼. 여기다가 새콤달콤 맛을 입혀줘야 되거든 그래서 미나리는 이파리는 다 띄고 쪽파는 조금 쓸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패스하고 이거는 대파, 새끼 대파로 대신 고추, 홍고추 하나 하고 청양고추 하나 두개 하고 어 이거 500g, 500g인데 이것도 막걸리나, 어? 막걸리에 담그든가 이렇게 이제 소식초에 담그든가 그래야 되는데 막걸리가 없으니까 나는 식초로 좀 이렇게 담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꼬들꼬들하거든. 이렇게 점물점물 해놓으면 꼬들꼬들하니까. 사과 반쪽만 갈아서 넣렇게배씩줘 이제 먹어보고 이제 또 맛이 안나면은 더 넣, 추가시키고 깨소금 마늘 설탕 두개 소금 좀 넣어주고 야채, 전도는 거 미나리, 대파, 그냥 고추, 식초는 이제 새콤달콤한 본인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게 좀... 덜 시네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름대로 이 정도 넣어야겠어. 설탕도 좀더 넣어주고. 홍어에는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 참기름. 고추 3개 넣었는데 엄청 맵네. 홍어를 하나 먹어볼까? 홍어를 야채하고 간맞나 맛일 것 같아 아주 맛있게 홍어무침이 잘 됐어요 응. 아 이렇게 이제 그 추석 저기 홍어 처무침을 어,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요 사과도 갈아놓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